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Welcome! 왜 감수 전망? e とてもあの協力的ですよねユンソギ大統領今までのムンジェインだったら本当に韓国は北朝鮮にもう完全に支配されて韓国が共産化したら全て中国から全部この世界が一挙に共産化してしまうのでこのユンソギル大統領に本当に頑張ってほしいです本当にユン大統領のその政策一言一言あの心に染み当たりますしあの今後の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 한미일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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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일본인 3명 중 2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의 만찬 회동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 생중계까지 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 두 정상의 만찬 장소 앞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 시민들은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今回のユン大統の訪日は皆さんはどういうような感じで受け取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うそんなに特に気にしてはいなかったです。で、野球ばっかりでしたね。はい。野球多分昨日は野球があったから、あの夜の報道番組も結構野球が多く<笑> 당시 일본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w b c 야구 경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담이 열린 날엔 일본과 이탈리아의 8강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 후미오 총리가 시구를 하겠습니다. 열렬한 팬이죠. 네, 이 시구와 함께 오늘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w b c 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야구에 밀려 관심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와노 뭐 ,あの, 오므라이스 の話以外に一般の人に口に登ることもなければえ、ま、そういう意味では冷めたことのま、出来事のように捉えているわけですね。 ですから、ま、日韓関係、あれはどうだったんだ、どうだとかいうような、それホットイシュにもすでになっていないわけです。日本の中ですでにそれほど冷めている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대정하라! 대정하라! 대정하라!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한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설인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교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의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도권을 인식을 음. 잡았다 그러면서 어, 이번 정부 어, 그런 결단을 좀 높이 평가할만하다 네. 미국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크게 환영하며.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발 여론은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죠.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먼저 내놓으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포기의 해법이다라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결단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삼자 변제안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빠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흔다섯 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 나 대통령 없어서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 할님그 음,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어,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국민주힘 부근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인권 문제라고는 참여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멸시를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데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5명 중 생존에 있는 세분 모두 반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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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못뭐 하고 눈이 안 떠지고 시럽고 아프면 나와서 그손일다 끝나고 손 씻힌 데가 있거든요. 음. 가서 눈 저벅저벅 하고 뭐또뭐 하고냐고 또, 뭐또 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도망도 가야칼 수도 없고 어제도 패는 거보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안올 수가 없지요. 우리 앉자가뭐안가서 울면은 다 뭐도 울면 울었다고 돌아댕기면서 앵기면 왜 우냐고 때리게 이불 속에다가 얼굴을 감치고 울고 그랬죠. 월급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좀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여놓고. 월급 명세서 같은 거. 아, 없어요. 매질의 감시까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18개월치 임금은 단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끝까지 사지하는거 보고 사지 받고 보상도 받아서 내돈 얼마라도 내 노력은 대가 나오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쌀을 다한 포대 팔아주고 싶고 학생들 돈 없는 부모도 없는 고아들한테 그학비라도 한번 내주고 싶고 사제를못 받고 죽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때 그것이 제일 온통해죽겠네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과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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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일본이 준 돈은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것,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 지배에 대한 그 피해를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개인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까지 해결된 게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 어, 자기 국민의 권리를 어, 제대로 어, 규명을 해준 그런 판결로서 아주 중요한 에, 의미가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 국나판단 로서 대응해 니다국의약속아 아베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에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은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뒤 출간된 회고록을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거짓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일본이 역사 갈등을 수출 규제 문제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가져오라는 게 일본의 의도였는데 결국 그 의도대로 된 셈입니다. 정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공격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부당한 공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과 반하는 해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일본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을 구걸하는 그점에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정부 배상안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국무회의 발언 정도였는데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아침 일본 주요 일간지 3개의 일면에는 일제히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회담 전날 보도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은 일본 언론 다섯 곳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30년 가까이 도와온 야노 히데키 씨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정치家の도리として 양국 관계의 발전을 妨げる 장애물을 양국이 협력해て取り하って 가나 털어하우っていう言い方. 장애물を取り払우 で, 할아버지들과 하모니가 자신들의 피해 인권을 회복したいと 이유를 말는 것은 이유가 없고, 이 이유는 이유가 없고, 이 이유는 이유가 없이이 이유가 없고, 이이대통령유가 없고, 이 이유는 이유가 없고, 이 이유는 이는이이 구상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한국 정부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 여기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아베 전 총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고 돌아갔다입니다. 강제성과 불법성이 표현이 담아 있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고안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역사 부정, 역사 왜곡의 표현인데 이거를 한국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언급들은 하지 않았죠.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옆에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좀 상당히 어 뭐라고 할까 음, 참담했어요.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건 외교 참사라고 어,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choices> 정상회담 7일 전에도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했는데요. 이런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고래라와 이들의 목 교세로더니관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통령실이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日韓共同宣言을 포함해 역사 인식差しする差し入れ差し入れ差して引きし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역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 기자 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지상한 本当に言いたいことは菅、あの、安倍談は菅確認決定を継承して強制労働は認めないということをこのえ、今回の、え、発言でも言っ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뭐 제가調べた 범위で와약2 0 곳소ですね. 약 80만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입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경에서 어, 확인하고 지지해 주것 같아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고 었또 그간 벌어졌던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식민 시대의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100%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 않은 게 뭐냐 하면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불법 강점과 인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우위가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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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교官出身의마川가와阿部 의원 아베 걸だ今回のあの会談のちけるとしたら先生は何点ぐらい近いですけどねあの韓国政府の提案徴用工問題のこの判決問題を韓国政府の責任によって韓国国内でま解決するという案じゃないですかこれ出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嬉しいというか驚きでした え解決しようという決意があ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あれだけ支持率が2 0でもこの解決策を出してきたっていうのは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ですね日本チェイイリいダン日本チェイ日本うも 어苦労してでもですね。その後皆さんが楽にな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え、大統領がま、努力をされたのかなと思いますので。 일본 이 부정 하는 강제 동원 의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합니다아 헌다섯 살 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잘잘자라 부속어 작두에다 잘라인데 작두에다 이렇게 들고 자르고 이렇게 지금 여기 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빼가 졌나 아서 이렇게 길었습니다. 끝이 없잖아요. 왼손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시부는 풀딱, 풀딱 뛰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이 그 놈을 주사가 공중에다 뜬김시 오자며 공놀이를 아, 손가락이 크다. 그래, 아, 웃기나. 그럼면서차려리그 놈을 피가 찍찍 흘러가서 손가락을 던지고 갖고 놀고 있더라고. 나는 서러워서, 아이고, 아이고, 뭐 울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자, 자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그게 몇살 때예요? 몇살 때쯤이에요? 15살 먹었어요 그 후로 평생 다친 손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15살 소녀를 강제로 데려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죽었을 때도 고국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을 보고 달아 달아 너는 우리 집을 피치고 있지 않음. 가도 모실수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다을 보고 그렇게 울고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はですね。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当社の立場ですので、いわゆるその韓国政府が発表されたことについては、コメントする立場にないというのが我々の考え方ですね。何もその韓国のその政府の発表のその大については何もコメントはありません。とい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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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온몸이 다 망가졌으니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죄를 했음 그것밖에 원이 없겠습니다. 3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농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준 다카하시 마코토 씨.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해법을 내놨다며 분노했습니다. 이視の無視の해視の의 문서를 視の無니기無視の無視の無視の無の無視の無視の自分のののの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상회담 5일 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변호사가 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 입장의 변호사의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더 이상의 사과나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지금 독일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데 그게 한번더 사과라는 가 말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이 아베 전 총리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몇번 사과해야 끝나는 거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손 석희노 세대의 子供たち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더 이상 추가 사죄는 없다. 아베 전 총리가 담화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사과했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 신문에 실린 윤 대통령 인터뷰 중 한일청구권협정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につきましてはえ、ま、この問題については、え、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え、完全かつ、ま、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ちなみに日本法人と日韓徴国権協定と個人への賠償は別件だと言われます。当時の韓国政府が仮にそう言ったとしても、それはあの、個々の、あの、徴用工の人たちが認めたわけではないわけなんだよね。 국제법的な 관점からすれば, 개인の損害賠償請求権人権侵害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証明させることができ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판결을 행정부 수장이 부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판결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상식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것을 무력화시켰다고 라안돼서 반헌법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근무했던 외교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外務省이라고 하면 이 방문이... 韓国国民にどれくらい歓迎されるかっていうことを大きな柱として考えます。で、その点から見ると、決してこの訪問で韓国の国民をの支持を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時期早々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私だったらこの計画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도쿄 거리에서 우익 활동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무식한국잘 들어라. 케시마는 일본 이다부만시케시마 그 나가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관저 앞에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앞세운 우익 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교성 동인은 한국의 문제다 했고, 우리 일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음, 아토와 반간의 역사를 보면, あの, 일본이 도대체 공교의 물에 돈을 내고それで후 배상 終わって 한국 정부가 있겠나と思います あの今そのユン이来るということはねあの韓国側から我々日本に対してね手を差し伸べ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日本들이기세 등등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지원해서 온 모집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あのもちろんねあなたたちがこっちに来る理由もかってるんですよその。 <목소리> 韓国側からですねいろんな形でこう日本にですね制裁を解いてほしいとでそのために韓国で徴用工の問題を解決した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徴用工というからおかしいんですよねあれ募集工でしょあの徴用工とか言ってる連中の内容よくよくねぜひ調べてほしいんですよでそれが今になってあれは強制だった何だったと言って金をこ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 네가라, 일본인にしてみたら不作けんなっちゅなんですよ 근데 지금 걱정이, 그때 암담하다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은 일본의 우익이 더 큰소리칠 거야 아마. 반란적인 우익 세력들은 이렇게 하냐, 아, 한국이 그 때리면 말잘 듣는다. 길류들이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위험이 있어. 그럴까 하냐, 아 이거 한번 쳤더니 이 새끼들 말잘 듣네. 이런 식이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야.